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TS의 진이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글로벌 맥주 기업 하이네켄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진에게 커다란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평소 진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고백해온 하이네켄 공식 계정에서 한 팬이 언제 진이 이 브랜드의 모델이 될 것인지 묻자 하이네켄 공식 계정이 울면서 미소 짓는 이모티콘과 함께 진도 우리를 원한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할 겁니다. 라고 답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이네켄 공식 계정에서 진을 향한 마음이 드러내는 대답입니다. 이전에도 트위터에 놀라운 미모를 가진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세요 라는 글에 한 팬이 홀드 히즈 비어라는 답글과 함께 진의 영상을 올리자 하이네켄 공식 계정은 애니타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전 세계 팬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하이네켄 공식 계정은 진을 미스터 월드와이드 하이네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한 팬이 다른 맥주를 뜬진 사진을 게재하며 하이네켄에게이 사진을 다시 쓰라고 말하자 우리 하이네켄으로 보정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재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이네켄 공식 계정은 또 진의 화보 사진의 하트를 누르기도 하며 다른 팬의 최대 맥주 브랜드 중 하나인 하이네켄의 석진 사랑이라는 글에도 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답하며 손모양 하트와 함께 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발매된 진의 첫 솔로 싱글 디에스트로넛은 서클차트 역사상 싱글 최초로 100만장을 돌파했는데요. 2022년에만 104만 155장의 판매량을 달성하며 서클차트 역사상 솔로 싱글 1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썼습니다.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51위를 차지 역대 한국 솔로곡 중사이의 젠틀맨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순위 데뷔이자 최근 10년간 발매된 한국 솔로곡 중 빌보드 핫백0의 가장 높은 순위 진입의 대기록을 세웠으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의 61위로 첫 진입 역대 한국 솔로곡 최고 순위에 등극했습니다. 빌보드 재팬 핫백에서는 4위로 최근 10년간 한국어 솔로곡 중 최고 순위에 올랐고 일부놀리콘 데일리 싱글 랭킹 차트에서 1위를 두번 차지하며 극강의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미의 남신, 보컬킹으로 불리는 등 최고의 미모와 보컬 실력을 겸비해 전 세계에서 최강의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진을 향한 유수 브랜드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은 하이네켄의 진사랑 응원해 석진이 모델가즈아 예전 트위터에도 미스터 월드와이드 하이네켄 공개들 석진이 사랑 대박 월드와이드 핸섬 감호자고 찰떡이지 참모델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하이애플 맛있는데 내가 완판 만들어줄게 원래 좋아하는데 너무 좋다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